5돌딸 삼촌 오셨다 <웃음> 지난달부터 이날을 기다려왔다 고모 오셨다 <목소리> 외삼촌 오셨다 이모 오셨다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 나개 g 사먹고 올게 타버린 <목소리> 냄비 고장난 없으면 어때? 손가락이 있는데 응? 음. 아 아니 여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거못 써. 이 목숨 써. 이거 이거 못 써. 이거 못 써. 이어못 써. 이 이거 못야 아, 거못 써. 이거 어 아, 야! 오빠들 콘서트 진짜 재밌겠지? 그래야지! 안 그럼 내가 키와 살을 받는 사람이 없잖아 어! 찾아오세요! 어! 이거 드릴까요? 저기 이거는요... 이렇게 이안 손을 넣어서 쓰는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오빠 손길을 느껴... 아... <웃음> 아... 아니에요, 죄송해요. 저희가 조금 할인해서 드릴게요 빨리 잘 지내줘, 이렇게 가요 감사합니다! 도와 취나문도 주자 오늘은 용돈 받는 날 깔끔한 쿨거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지 <웃음> 엄마! 엄마! 카드가 뭔지 몰라 카드가 6,9,7,2 잠깐만, 잠깐만. 6,9,7,2? 엄마 이참에 내 명의로 된 카드랑 계좌 하나 만들까? 그럼 용돈 관리하기도 더 쉬울걸? 근데 엄마 이번 주에는 친구들 모임 때문에 은행 못가 다음 주에 나갈 수 있는데? 안 가도 되지롱!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? 용돈이 너무 막 썼나? 지난달보다 아껴 쓴 건데 이번 달 용돈 못 받으면 필요한 거 아무것도 못 사는데 어? 살수 있네? 되게 싸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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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음, 음, 예뻐 코아 <웃음> 근데 나도 이거 쓸수 있냐? 아 당연하지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쓸수 있어 3초 정도 투자하면 삶이 질이 달라져 근데 여기 삼성 페이 앱을 실행하고 이렇게 삼성 페이 카드 발급을 누르면 돼 발급 끝 벌써? 벌써 이렇게 충전하기, 선물하기, 조르기 기능부터 어마어마한 할인 혜택까지 즐길 수 있지 나 보다 18,900원입니다 오빠 너도? 너도? 너도? 와 삼성태 <웃음> <웃음> <웃음>